<목소리로>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수비로 붙이면 일어가생겼니요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에라투스 테에스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원주각과 원에서 이 호우와 이 호우의 각의 크기가 이래야 한다는 수학적 원리를 믿는 거예요. 지금 호우의 수단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그냥 하면 안되고 가정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가정 생활기가 중요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완전 구형입니다. 두 번째는 햇빛이 지구를 쓸때 황해 가게 돼요. 알렉산드자의 나무 그기에막 뜨겠죠. 여기를 면 여기 이 그림자 끝이 여기 그림자 끝이 지키면걸 봤을 때 그림자가 이, 이 각을 측정해야 돼. 이 각은, 어, 에라토스타일스 측정해온도과 7.2도였는데, 그걸 왜 구하냐면, 아 원주원에서 요 호의 길이와, 그, 각, 중심각의 크기, 길이 한다는 거이용 하기 때문에, 다 측정 안 하는데, 이 각이, 이게 지금 햇빛이거든요? 이이그리해 음. 햇빛인데, 그는이 둘이 아까 평행하다 가정 했잖아요? 그럼 이게 이 수학 중에 억각이라는 게 있는데, 여기 지금 여이 색칠한 것과, 여기, 여기, 중심이, 중심. 이 중심의 각도가 7.5도가 돼. 요 음. 그리고,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 시엔의 우물의 거리를 측정해야 돼. 여기 보면, 두채 거를 볼수 있는, 여기, 여기는, 끌어올려, 지진하고, 길기에요렐에 대한 리를 사용해 보 되면, 여기다, 밀직착 측정하고, 그리고, 여기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렌즈가, 메뉴렌즈. 음. 렌즈는구량이 천천히, 아, 메뉴렌즈. 기체, 그리고 구 거, 예요고지이 기구 인전화에그 이렇게 응. 을이게좀이게 이렇게 게이이상을좀 크게 보고 그리고 여기 이 작은 건 보조 마 음인데, 이거 일단 그, 그 현미경에서 배율이 낮은 거부터. 높은 걸로 맞춰가면서 보잖아요. 음.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, 음. 얘는 배율이 낮은 것부터, 배율이 낮아요. 얘에 자체가 배율이 낮아서, 배율이 낮은데, 이 시야가 되게 넓 시야가 넓어서, 찾으려는 산체를, 맞춰놓고, 음. 이제 저반 렌즈를 통해서, 대물, 렌즈를 쓰는 거죠. 저반 렌즈를 통해서. 렌즈를 통해서 거죠. 이게 보조 환경은, 산체를 찾으면 못죠